안녕하세요. 길입니다. 분명히 어른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두 가지는 애 같은 면이 있다는 거죠. 베니어그램의 관점에서 보면 미발달된 영역이 그런 면입니다. 어썰팁 3번, 7번, 8번이죠. 이분들은 감정적으로 유치한 부분이 있고요. <웃음> 컴플라이언트 1번, 2번, 6번입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서 애들 같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위주론 4번, 5번, 9번이죠. 이분들은 현실적인 시각에서 볼때 어린애 같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어른들입니다. 어썰티브는 현실의 게임에 익숙한 어른들이고요. 컴플라이언트는 사람들 사이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위드로우는 생각과 감정을 깊이 있게 다룰 줄 아는 어른들이죠. 어설티브 3번, 7번, 8번이죠. 이 사람들은 현실 적응력이 탁월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어린 애들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출세가도를 달려 일찌감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은 3번이더라도 각종 다양한 인생 경험과 넓은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7번이더라도 끝없는 도전과 투쟁 끝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한 8번이더라도 감정적으로는 유치하기 그지없는 어린애들인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감정의 특징은 남이 무엇을 느끼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전혀 세련되지 않은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내곤 하죠. 잘난 척 한다든가 지루한 걸 잠시도 견디지 못한다든가 화만 낸다든가 하는 겁니다. 컴플라이언트 1번, 2번, 6번이죠. 이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 가장 어른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집단 밖을 벗어나면 갑자기 애들이 돼버립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갖고 자신과 타인을 채찍질하는 마치 아버지 같은 위험을 가진 1번도 끝없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항상 타인을 감싸주는 어머니 같은 푸근함을 가진 2번도 걱정이 많지만 언제나 씩씩한 모습으로 타인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마지의 다정함을 가진 6번도 의외로 사고면에서는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누군가에게 묻곤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누군가가 말해준 그대로 행동하곤 하죠. 원칙대로만 하든가, 착한 아이가 되어 칭찬받든가, 혼날 것을 두려워하든가 하는 겁니다. 위쪽으로 는 4번, 5번, 9번이죠. 과학이나 예술, 철학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인 경우가 많아요. 예술과 관련되어서는 약간의 유치함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민감한 감성을 가진 4번이라도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사고방식의 5번이라도 철학 이야기로는 몇 시간을 떠들어 댈수 있을 만큼 거대한 세계관을 가진 심오한 구분이라도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유치한 수준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먹여 살립니다. 아이들에겐 남들이 차려놓은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거죠. 애들은 소설책만 보든가 컴퓨터만 하든가 TV만 보든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치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창피해하거나 숨기려 하면 그 유치한 면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린아이들은 그 유치한 면을 드러내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어른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유치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렇게까지 유치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날때부터 모든 걸 잘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커서도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든 면에서 자신의 유치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유치하다는 소리를 아주 많이 들었던 사람일 거예요. 웬만하면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치하니까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